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코인360 가면 한눈에 코인들 상승 하락 여부를 볼수 있어서 아침마다 확인을 하곤 하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확인했더니 주말 사이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네요. 오늘 아침부터 하락장을 보고 한 주를 시작한다는 게 어... 최근에 버스에서 여러 뉴스들을 봤는데요. 우선 눈에 띄었던 것은 일본 쪽 소식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본 쪽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이 비트코인 ETF 승인할 가능성에 대한 컨텐츠를 지난번에 나나짱이 다뤘는데요. 저도 일본이 이 비트코인 ETF 승인을 한다면 미국 SEC 측에서도 조금 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하고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바로 일본 금융청 측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처음에 일본에서 ETF 승인을 하려나 하고 살짝 기대가 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 시장에서 발빠르고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때 마운트곡스, 코인체크 등 거래소 해킹 사건으로 인해 시장에 떠들썩 했죠. 그 이후에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취득한 거래소만이 운영할 을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서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 등록제를 실시한 국가이기도 했죠. 그치만 굉장히 또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거래소 추가 등록이 쉽지 않았고요. 추가 등록이 쉽지 않았던 원인을 뽑자면 이 코인체크 해킹 사건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난해 일본 코인체크 거래소가 6천억 원 상당의 어,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잠시 거래소 문을 닫았는데요 최근에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서 본격적인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해킹 사건으로 인해 몰락을 겪었던 글로벌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코인체크가 이번 라이센스 취득으로 인해 다시 정상의 자리로 올라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금융청 FSA가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 승인 후 거래소 운영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승인할 때 수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FSA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사업계 지의 구조, 보안 체계, 운영 시스템,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지원 여부 등을 살펴보는데요. 어, 이 단계를 보는 데만 무려 4개월이 걸리고 FSA가 직접 거래소 또 방문을 해서 대면 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요. 이 절차들을 마친 뒤에 정식적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 후에 일본 금융청측에서 2개월 내 라이센스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해요. 그리고 조만간 이 FSA 측에서 그래서 라이센스 승인 여부를 결정한 예정이라 하는데요. 7개 업체가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그동안 거래소 추가 등록을 하지 않았던 일본 금융청이 이제는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허가 발급을 시작했다는 것은 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 G20에서도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보면 일본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인 시기들을 밝히진 않았지만 법정 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로 자금을 모으는 이 미등록 투자사에 대한 이 규제를 만들어 법률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거래소를 이용할 때 많은 분들이 보안이라든지 또 운영 시스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 신규 거래소는 늘어나고 있고 또한 누구나 거래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달콤한 말로 투자들을 현혹시켜 먹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명확한 보안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거래소를 운영을 해서 해킹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에서는 라이센스 취득한 거래소만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한국도 명확한 규제나 라이센스가 시급하다 생각을 해요. 어, 소위고 외양간 붙여 뭐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